야야 자, 4편 계속 이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 가지고 목이 망가져서 어, 많은 분들이 사편을 기다리고 계셨을텐데 찍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프레디를 기다리고 계셨지만 찍지 못해서 다른 분들의 영상을 이미 봤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 그래도 제 영상을 계속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하고 엔딩까지는 무조건 달릴거예요 엄마 무서워 그러지마 자 일단 프레디 업그레이드까지 마친 상태죠 이제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어... 이제 목소리 얻었으니까 눈이랑 팔을 얻어야 되네요 그죠? 목표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다 달성했는데 왜 아직 이렇게 펼쳐져 있냐? Find out how to stop r o x y in r o x k y Raceway. r o c y Raceway에서 r o y 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찾아보래요. Monty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Monty 골프에서 카메라도 찾아야 되고 할게 많네. 이리와. 아, 그리고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제 곧 1월 3일이 되어가는거구 어! 저기 몬티 골프 있어요! 저기 가면 되려나? 가보자. 몬티 골프가 저렇게 커다랗게 있을 줄이야? 그리고 여기 식당가 있네? 여기 히든 상자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렇지 누가 봐도 있을 것 같죠 업그레이드 나와라 아니고 록시 네임셔츠 어떤 사람이 경비병 머리 맞추면은 멈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오! 멈추네? 진짜로? 오 몸통을 맞추면 안 맞추고 머리 맞추니까 멈추네요 몬티 골프가 여기야? 뭐야 이거 에? 여기 어디야? 여긴 어디야? 나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어? 록시 레이스웨이야! 여기가 아까 위에 있던 Find out how to stop r o x i in r o x i Raceway 여기에서 록시를 조절할 수 있나 봅니다. 그럼 몬티 골프를 먼저 가지 말고 어 여기도 몬티 골프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몬티 골프인지 록시 웨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가볼게요. 이렇게 번쩍거려요. 음. 어디냐, 여기가 ATM기가 있네. 전부는 <웃음> 고장났고. 아, 여기 대기실이잖아! 아, 이 대기실로 그냥 빠지는 길인가봐요. 뭐, 뭐가 있는게 아니라 아, 아닌가? 내가 못 보고 지나친건가? 여긴 또 뭐야? 여기도 상자 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봤을 땐이 게임 최적화 절대 안해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비워 보통 게임은 출시하면 그걸로 다손 놓더라, 놓더라고 이미 뽕 뽑을 거다 뽑아 먹었는데 그거 매출 조금 더 올린다고 최적화까지 다시 손을 대내겠어, 애들이. 진짜 이 게임의 애정을 엄청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짓안 하죠. 애초에 애정을 갖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하고 출시 안 하지. 여긴가? 어! 몬티 골프야! 어, 어, 저기 입장, 입장표 받는 곳 있다. 아, 뭐야, 그림 너무 귀여워. 록시 골프 쟤 부러뜨린 거 봐. 하하. <웃음> 으아! 파티패스...가...없어요? 제가? 이미 이미 써버려가지고 여기 못들어가네요? 몰래 가보자 안가져진다 파티패스를 또 찾아야돼? 파티패스 어디서 찾아 또 주변 돌아다녀봅시다 윈도 어디야? 어? 방금 뭐가 있었 아, 여기 숨을 수 있구나. 일단 카메라는 못 얻으니까 여긴 어디지? 아니 이게 진짜 빡치는 게 뭐냐면 이이 이... 이 뭐라 무.. 이 문을 뭐라 그러죠? 철.. 철문? 철문으로만 막혀있고 여기가 뭐라고 써있는지가 안 써있어 셔터 그래 셔터 자세 되게 거슬린다왜안 맞니? 사람 무한하게 좀 쏘면 맞아주고 그래야지 정이 없어 정이 오, 여긴 뭐야? 디저트방이래요. 도전과제가 달성됐어요. 오, 오, 컵케이크야. What? 뭔 소리야? 나 여기 볼까? 어, 이건가? 사딜패으면 좋겠다 그럴리가 없지 어 뭐야! 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어! 근데 왜 아무도 없어 잡혔는데 뭐야 어 치카 아직도 멀쩡하구나 그래 건강해보여서 좋다 야 나도 뛰어노는 소리 너무 잠시만요. 이것만 좀 먹을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디로 가지? 여기 숨어있자. 안 걸리겠지? 멈추고 숨으면 아예 못찾네. 다행이다. 가 떴는데? 아 숨는 표시구나 어이 게 개발 아좀아 깜짝이야 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들켰나안 들켰겠지? 아나 지금 히든템 좀 먹은 상태여가지고 저장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바로 앞에 치카있는 소리 들리는데? 저봐 저봐 딴데 가자 그냥 어 큰일났다 저기있다 어? 제 목소리 잃어서 이상한 소리네 저기 그대로 굳어버렸네요 이제 안돌아댕기고 프레디 못 부르냐고요? 불렀는데 안 와요 좀 보지 마세요 야 어디 사방에서 막 달려오는 진동이 느껴지는데? 누가 달려오고 있는 거야 프레디 너니! 너구나, 그래. 합체! 헛 됐다. 이래 안전해, 안전해. 어. 내려. 히든 못 참아. 시카 자석 아니 저기 디저트 쪽에 뭐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애가 계속 따라다니고 경비가 너무 많아서 소리가 들리지? 아 여기가 여기로 통하는 곳이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있으면 안쪽에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와서안 들키고 조심히 더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 뭐가 있네 후디. 아 은신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저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으면 뭐가 업그레이드되는 거더라고요. 더더잘 인식이 안 되나 봅니다. 결국엔 여기도 아무것도. 아, 으, 아, 으, 아 합체. 하아? Hi, I'm Freddy. h e 멀리 떨어졌으면 괜찮겠지? 일단 배터리도 좀 아껴야 되니까 아, 이씨 아까 대놓고 몬티 골프라고 써있었는데 도대체 어딘거야? 주변에 저장하는 곳 있으면 빨리 저장부터 좀 합시다 몬티 골프 아, 몬티 골프는 못 들어가지? 참 몬티 골프 말고 레이스 레벨 10 와, 여기 되게 맵디자인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다니까 파티 패스는 내가 아까 하나 썼어.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 뒤쪽에 뭐가 숨겨진 상자가 있다고는 그러진 않군. 안 열리고. <웃음> 쪽 위에도 갈수 있을 것처럼 생겼다. 어째? 점프해서 올라가 볼까? 안 돼. 어, 저문 열리게 생겼는데?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일단 여기 있으면 괜찮겠죠? 카메라로 좀 보자 채팅은 장식뿐이... 뿐이라고? 왜, 왜, 왜, 내가 뭐또 어떤 채팅을 안 봤어, 내가. 미안해. 아니, 게임 집중하다보면 못볼 수도 있고 그러지. 왜 그래요. 화내지 말고 얘기해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른 파티패스는 6시 이후에 얻을 수 있대요? 그러면 그럼 일단, 몬티골프는 못 들어가니까, 그, 레이스 찾아야겠네. 그죠? 여기, 록시 레이스. 그래서 록시 레이스가 어디든데. 내려가서 볼까? 어, 저건가 봐. 저 반대편에 있네, 아예. 저기, 록시 레이스. 어 저기다, 저기다. 어, <웃음> 아시 안맞아 이거 에임도 없고 진짜 너무 구인것 같아요 자동충전도 완전 느리 됐다 록시 레이스웨이 아주 멋지게 써있군 어? 뭐지? 여기 우리 저번에 온적 있지않냐? 왔었던 데 같은데? 야 여기 안열려? 록시 레이스웨이가 닫혀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거야? 돌아서 가야되나? 길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닫혀있잖아요 여기가 닫혀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옆으로 이렇게 갈수 있나 본데요? 길이 여기가 연결이 되어있네? 옆으로 가보자 근데 게임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친절하긴 해요 <웃음> 진짜 너무 신기할 정도로 반대편으로 가면 되겠지 잠겨있는데요? 그렇다면 계단을 타고 위쪽으로 근데 여기도 잠겨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난 하냐 그럼 점프해서 넘어가자 평소에 다른 곳은 다 뚫어놨으면서 여긴 왜막아놨어 프레디 불러요 기술 생겼잖아요 아 사자우? 너왜 거기 있냐? 어? 여기에서 타면은 타지나? 안타지네? 어? 사라졌어 그래서 어떻게 쓰더라? 안되는데? 목소리 사자우로 이거 못 부수잖아! 여기에서 내려주면은 문 밖으로 내... 내려주지 않는군 다른건 버그창공이면서 이런건 참 잘해놨어 여기에 몬티 금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유가 몬티의 손으로 여길 열수 있는 거예요 아아 그럼 몬티를 먼저 죽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몬티를 어떻게 죽이냐고 어디서 죽이냐고 아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몬티를 먼저 죽이고 록시를 잡아야되나봐 순서상으로 보면 그렇긴 하네 시카도 이때 같이 열렸었는데 었 몬티를 먼저 잡아야되나봐요 그래서 걔를 어디서 잡냐고 그냥 방법만 찾아보래 몬티를 나중에 생각하라고요? 그럼 순서가 안맞잖아요 뭐부터 해야돼요 제가 지금? 몬티 골프에서 카메라를 얻으라는데 그러면은 파티패스가 필요하고 파티패스는 6시 이후에나 가능하대요 지금 5시인데 아 돌아가는 길이 따로 있대요 아 그러니까 그 길을 찾는게 목표인거야? 오케이 오케이 제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좀 돌아서 가야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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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분치, 불친절하다. 세상 네. 겠 간마를 <웃음> 올리라고요?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올리면 되나? 아이 신세계인데? 야, 이거 아니, 너무 좋은데요? 아니, <웃음> 야, 이거 플래시라이트가 1도 필요가 없잖아, 이 정도면. 아우, 얘 렉걸려. 우와 조명. 아니, 이런 신기능이 있었단 말인가. 근데, 어떻게 해가? 아니, 길이 왜있다야 어디 가야되지? 프레디를 불러요 왔..왔어 이제 막 텔레포트하네 이 자식 이제 어떻게 해요 몸통 박치기? 하이야! 어! 진짜네? 이게 된다고? 이게 왜 진짜? 하 <웃음> 진짜 아니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열어본 적 없었잖아! 내가 어떻게 이걸 상상하겠냐고 이 방법을 와난 정말 이 게임 알다가도 모르겠어 나나 <웃음> 정말 프레디 좋아하거든? 아근 유튜브에 요즘 영상들에서 게임을 할때 진짜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좀 보기 불편한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걱정 섞인 댓글이. 악플이 아니라, 악플이 아니라 진짜 걱정 섞인 댓글. 그래서. Hey, I'm r o 오 여기 대피 있다. y 그래가지고 어 맞아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록시가말 끊어가지고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 저도 느꼈어요. 최근에 그 진짜 짜증을 많이 낸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그지 같은 게임만 계속 골라서 해서 그래. 게임이 구리면 화를 내야지. 어쩔 수 없어. 내가 한 게임이 구리면 화가 나는 거고, 갓 게임이면 진짜 <웃음>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고. 아니 최근에 그 몽케이지 착시 게임 올렸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짜증 한 번이라도 냈나요? 전 진짜 감탄만 연발하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올린 영상들이 다 그냥 쓰레기 같은 게임들이었어 내가 봤을 때 프레디는 특히 더 그래요 내가 기대를 한 만큼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그냥 계속 짜증을 내는 거지 막 진짜 사소한 거 가지고 계속 짜증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내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저도 최대한 짜증 안내려고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똥겜 가지 이고 똥겜이면 욕을 해야지 소리 지르지 말고 목안 좋아져 록시 레이스웨이가? 뭐야? 뭐? 어? 에? 에? 뭐야? 방금 뭐였어? 야 록시야 방금 무슨 일 있었던 거냐? 나 뭐지? 너무 당혹스러운데 지금? 일단 숨자. 플립 목 조심이요. Hey kid, come on out. We're only trying to help. 저 있다. 아, 으, 아주 내려가자. <웃음> 여긴 또 어디야? I bet you don't even have friends. 상자당 d e Pass? What is that? 여기 문 안열려요? 어쨌든 패스는 무조건 중요한 아이템이죠 이마끼용끼용 u s i c a l j u Warning. Tampering with Fazbear automated staff will result in suspension of your membership. 는 건데 잡 뭐를 g 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잡히겠어요. <웃음> 프레디 충전해요. 어까 아, 야, 저번에 프레디 충전해 놓고 버그 걸린 적이 있어 가지고 저거 충전소 솔직히 좀 무서워요. 많이 무서워요. 오류 날까 봐. 웬만하면은 좀 상호작용 안 하고 싶다 할까? 또 괜히 탔다가 못내리 오씨 어떻게? 아 뭔데? 이오나 오 프레디 업그레이드 어? 여기로 갈수 있네 맵이 좀 상당히 넓거든요? 왼쪽도 아까 갈수 있었고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기 올라가는 곳 있고 우리가 지금 어딜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어? 와도 되는 거야? 이게 진짜 하라는 대로만 진행루트 슥슥 가면은 그래도 길이 안 꼬일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나는 주변에 뭐가 있네? 하면은 이제 그쪽 길로 빠지니까 <웃음> 더 플레이 타임도 길고 그런 것 같은데 어, 여기는 팔 바꾸고 나서 와야 되는 곳인가봐요 어, 여기 분위기가 좀.. 색다르네 나중에 다시 옵시다 아 근데 내 플레이 방식 스타일 원래 이런거 다 알잖아 그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여기 못 가나? 아, 놀래라. 콜렉트? 뭐, 뭐지? 아. 운전을 도와주는 어시스트의 부품을 모아야 되나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션 진행을 안 했는데, 부품을 미리 먼저 모은 겁니다. 저는 발전기 안내려지는 버그때문에 게임 지었습니다. 풀림은 부디 정상진행만큼만 잘되셨으면 그건 또 뭔데? 나 <웃음> <난> 너무 무서워... <웃음> 버그가 진짜 너무 무섭다고... 야 여기에서 이렇게 달려가지고 점프 점프가 안되네 올라가나? 프레디는 근데 진짜 버그가 너무 심해. 솔직히 맵 디자인은 진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좀 맞아라, 씨! 분명히 얼굴을 맞췄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부품을 마저 찾아야 된다. 이거지 머리통만 찾으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부품을 찾아 봅시다. 어, 룩시다제왜 저기서 저러고 있냐? 이거 근데 저기서 약간 기계 삐그삐그뽕, 이런 소, 뭐야? 록시야, 너왜 거기 있어?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아까 송건 분신이었나.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그냥 버그인가? 어아이야아 진짜 놀랬어 와나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충전 이거 봐 충전이 안돼어 이제 됐네 이기용기용 쩡쩡쩡쩡쩡쩡 이 소리 뭐지? 경비 돌아다니는거 보면 여기도 뭐가 있나본데요 뭐야 포스트를 누가 이따구로 만들어 개무섭게 생겼네 웃는걸 멈추지 말래 어? 오! 헬멧이 여기있었 아 뭐야 헬멧이 아니 상자였네 요 이, 이건 못 가져가요. 장식인가 이 보네. 경비로 띄울 것 같아요. 아, 무서워. 나 레이스 할때 필요한 헬멧인 줄 알았어. 수집되길래 아니었던 걸로. <웃음> 여기 확실히 지 상태가 안좋아서 계속 가래같은게 끼네요 여러분들도 목관리 잘하세요 가는거 순간입니다 이 부품을 여기 어딘가에서 얻을 수 있겠지? 쓸수 있는 카트를 찾고 벗어나래요? 어디요? 댄스패스를 샀고 Bring robot head to west arcade west arcade에 아까 먹은 그 로봇 대가리를 가지고 가래요 아 여기에서의 할 일은 다한 거예요 레이스웨이에서 한 일은 카, 카트는 찾아야 되는 건가? 카트가 어디있어 아, 그 카트를 찾으라는 미션이 어딨어? 프레디가 말했어? 아니 미션에도 적어줘야지.. 모르겠다.. 일단, 일단 여기 나맵다 둘러보고 싶거든요? 세이브를 하고, 조금만 둘러보고 갈게 이, 이, 이 위쪽은 뭐지? 이, 이상자 뭐지? <웃음> 아, 할게 아니, 히든이 은근 많아 이게 보면 은근이 아니라 진짜 많아 여기 봐 여기 히든 또 있네 이게 뭘까요? 아니 애초에 히든 아이템을 먹어도 그게 무슨 능력인지도 안 가르쳐줘 그냥 이름으로 지뢰 짐작해야 돼 뭐야 뭐못 이거. 이거 넘어가 어, 여긴 확실히 막 다른 곳인 것 같죠? 그죠? 여기 넘어가는 순간 잣대는 것 같죠? <웃음> 아닌가? 여기로 갈수 있나? 오, 어, 가지네? 가지나 칭칭 나네 어, 근데 확실히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잘 막아놨어요 근데 여긴 또안 막아놨어요 넘어왔어요 여깄다 막혀있어요 참.. 시안하 허... 허.. 왜 이렇게.. 잘 막은듯 하면서 허술한거야 난 모르겠다.. 세이브 한번더 하고 갑시다 아까 시드 먹었으니까 그니까 뭐 막을거면 좀.. 확실하게 막든가 뭐야 이거 어? 이거다 working driver is pod in o r d 멍청아, 네 방금 머리 찾았잖아. 그러니까 이 머리를 여기에다가 어어어어떻게 어, 어, 쓰는데? 머리를 어떻게 쓰는데? 아, 머리 를 고치고 와야 돼요. 아, 아까 브로큰 헤드라고 써 있었지. 맞아, 맞아. 맞아, 고쳐야지. 고장났으면 고쳐야지, 그지 데미지 대 헤드구나. 브로큰이 아니라, 미안하다. 그니까 이거를, 지금? 머리를 먹었고? 요거를? 댄스 패스를 이용해서 웨스트 아케이드에 가서 로봇을, 로봇 대가리를 고치고 와야 되는군요. 오케이. 갓게임 아니, 그거를 우리 장작분들이 설명해주니까 납득이 가는거지. 이걸 어떻게 혼자서 다하냐고요 아 내가 프레디와의 대화를 일절 안 보고 있어서 그런건가? 아 근데 애초에 대사는 부가적인거지 그걸 만약에 못보고 지나치면 어떡해 나나 나 한글이어도 대사 놓치거든요 원래? 게임하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되게 자주 놓치잖아요 일단 일단 나가자 원래 게임을 할 때는 생각보다 생각외로 플레이어한테 목표나 이런 그 스토리 진행 상황을 거의 대놓고 때려 넣어줘야 이해를 해요 왜냐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거에 집중을 못할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뭐 불필요한 곳은 막아놓고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완전 오픈월드야 내가 뭘 하든 말든 여긴 또 어디야 여긴 또 어디야 그니까 미션으로 상세히 알려주던가 그냥 가가지고 뭐 하세요 이렇게만 써있으면 아 그니까 머리를 고치러 간다는 말이 전혀 없어 그냥 그냥 가 여긴 어디야? 여기, 여기 차 고치고 와야 되는 곳 같은데? 그죠? 여, 여긴 나중에 다시 올게요. 일단은, 일단은 웨스트 아케이드 먼저 갑시다. 아이고, 로딩렉도 진짜 심각하고. 어, 에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뭐 어, 뛰어오는 소리 들리는데? 웨스 Swordy? West Tarkade, West t w h e r e is w h e r e w h e r e w h e r e w e e w e e 자, 여기에서 봅시다. 파스케이드야? 웨스타케이드가? 아, 뭐 지도도 없고. 웨스타케이드가 어딜까요? 경비원 반의사한테도 레이저건이 통하냐고요? 안써 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 총을 먹은 이후로정비병을본 적이 없거든요 3층의 오른쪽 구석 엘리베이터 여기? 이거? 슈퍼스타 케이드가 있고 파즈 케이드가 있고 그렇게 있네요 아, 파즈케이드가 맞아요? 그럼 저긴 뭘까요? 아직 고장났다고 써있네 문이 고장났다고 갑시다 아니 그럼 명칭이라도 통일시켜주던가 나 계속 불만하는 것같아 <웃음> 내가 참는다 해놓고 아니, 웨스트 아케이드라며 웨스트 아케이드라며 저건 파즈케이드잖아 Warning: Tampering with Fazbear a u t o m a 경비병들 어디서 오는지 소리라도 좀 알려주지. 어? 어? 와나 진짜 잣대는 줄 알았어. 와. 와 엘리베이터 안에 소환이될 줄이야. 근데 근데 증발했네요 다행히도. 여기에서 머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됩니다 왜 이리로 와요? 왜왜왜왜 한바퀴 둘러보고 가요? 아왜 맞지를 않냐 저.. 타격판정 진짜.. 이건 뭐야? 구멍같은게 있네? 디스트랙션 부순다? 이런 걸왜 하는 거야? 경비병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다른, 다른 누군가가 나오나 봅니다. 어그로 끌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w a r n 와, 여긴 뭐야? 안 넘어가져요. 왜 이리로 와! 야! 아 진짜 웃기네? 아, 그리고 나 방금 로봇 머리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왜? 왜? 환정이안 되는 거야, 이거. 배우, 이거. 야, 근데 솔직히 이렇게 짜증낼 거면 그냥 게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웃음> 아, 근데 한번 시작한 거는 끝을 봐야지. 무엇보다 프레디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 아. 뭐지? 뭐야, 또? 어디서 나타났어? 뭐? 뭐? 뭐야? 어디에서? 아. 기업. 아, 뭐야? 여기가 직원들인 직원들 홀인가 봐요. 어디 멋있다. <웃음> 난 개인적으로. 정비병들 좀 움직일 때 소리좀 났으면 좋겠어 자 전혀.. 모르겠어 인지를 못해 얘네가 뒤에서 오는지 앞에서 오는지 그정도는 알려줘야지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해놓을거면 밸런스도 이상하고 여긴 볼게 없는거 같은데 게임기 밖에 없고. 이렇게 넓지, 쓸데없이. 어? 뭐가 있네. 우와, 야, 진짜 쩐다. 와, 이거 웹 디자이너는 진짜 상줘야 돼. 노래방이야? 와! 미쳤다, 진짜. 아 진짜 너무 이뻐요, 봐. 노래방 뭐 싫은 아이템 있나? 한 번씩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 없을 것 같죠? 아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걸까? 어! 아이고 아... 진짜... 이게 뭐 소리가 들려야 말이지... 이 방은 상태가 좀 안좋네 스태프방이 있어요 끝에 저 방도 한번만 보고 가자 와, 이런데서 놀면 근데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게임이어서 진짜 빡치는거지 실제로 이런 건물이 있으면 여기서 한 일주일 진짜 숙박하면서 놀아야돼 뭐, 야 아, 여기가 머리고치는 곳이구나 헤드 디파셋 아, 여기, 여기다 여기다 세이브부터 하고 마지막 방에 상자가 있었다고? 나왜 못봤지? 꺼져! 꺼! 꺼! 꺼! 꺼! 꺼, 꺼, 꺼, 꺼왜 안맞냐고! 어디 어디에 상자가 있어? 뭐야 왜 뜯겨 있어? 뭐지? 내 여기 먹은 적이 있나? 드디어 청년 침해가 온 건가? 아 여기서 세이브를 무조건 해야 돼요. 세이브 안 하고 딴데 가면은 막 바로 진행이 돼버려? 오야 이건 진짜 진짜 훈수 인정이다. 고마워요. 게임 시스템이 워낙 개떡이다 보니까 <웃음> 이런 훈수. 아 이렇게 되는거구나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세이브 안했으면 진짜 잘될 뻔했어요 이제 세이브 안될거 아니야 전력을 복구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머리 고쳐야 된대요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아 여깄다 맞아? 상호작용이 안되는데? 아이 발전기가 마지막이야? 아 뭐야 내가 지나쳤어? 다른 발전기들이 여러개가 있나봅니다 있지? 어, 감사합니다. 아, 아케이드 전역에 퍼져 있어요. 아, 정말 개같네. 맵이 이렇게 넓은 이유가 있었구나. 그니까 러 저게만 있는게 아니라 다 찾으라고 어이 요가 그게 반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전력이 내려가면 게임기 다 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왜다 멀쩡히 돌아가? 불만 불만 붉은색으로 바뀌고 아니 발전기 어디 있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1층에 있나 핫! 아이씨 어! 여있다어 이것도, 이것도 작동이 안돼요 야 근데 몬티까지 나온거 같은데 지금? 헉, 저기 올라온다 일단 위치 잘기억해놔요 저쪽에 하나 있어요. 저기. 아니 그리고 발전기가 무슨 키는 손서가 있어. 그냥 보이는 것부터 딱딱 하면 되지. Warning: w 아이걸들 키. 네와 잡히는 줄 알았어 순간. 내려가는 길이 어디야? 와이씨! 와 점프하네 이제. 대박. 일단 세이브는 했으니까. 아, 여기 낙섭이 돼요? 아, 안되는데? 네, 네. 계단이 어디도록 뛰어라 와 몬티 나 보자마자 나한테 점프한거 봤어요? 내가 계단 위여서 안 맞았지 아쟤 레이저로 멈추게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네 야이씨, 안 멈춰, 안 멈춰. 제제 제 레이저로 안 멈춰져. 자, 배전반, 배전반, 배전반이 어디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안 봤었네. 여기 어디냐? 오, 뭐야? 이거? 어, 여깄다. 어, 이거, 이거 작동된다. 이게 처음이군요. 어? 뭐야, 얘 어디갔어? DJ야? DJ 로봇이었어? 귀여워. 이게, 이게 맨 처음이고, 이제 나머지 세 개를 찾으면 되는군요. 두 개의 위치는 아는데, 이제 하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가 어디있을까요 세이브하게 해줘, 제발. 조금 좋다. 어디 있냐?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내려가야 되는데. 아좀 제발 꺼져. 아니 뭐 어디에서 자꾸 튀어나오는거야 아이 진짜 이씨 몬티 어디있어 아이씨 못 뛰어내려 아 여기 길이 있네 아우 레걸려 아니 야 안걸리는 판정이었잖아 아 진짜 렉 뭐야 닌 아이씨 거미야? 거미 로봇인가봐 어? 쟤 지금 보니까 약간 그개 닮았다 그 환풍구 나 따라다니던 애 있잖아요 환풍구 거미 그막탬버린이 아니라 징 이렇게 칭칭칭칭 칭칭 하면서 오는애아개 맞아요? 아개 맞구나 쟤가 미니버전이고 쟤가 큰 버전인가봐 자 마지막 네? 어? 여기가 아닌가? 뭐야? 하나가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하나가 이게 아닌거야? 진짜 미쳤다 게임 아.. 아니, 스위치라도 좀 다르게 생기던가, 그러면 이게 마지막 구스 알았지 아, 나머지 하나 어디있는지 모르는데? 아, 알려주실 분뭐 어디있는지 못 찾았는데, 뭐 어디있냐? 화장실에 있다고? 다시 내려가야 되잖아. <웃음> 아, 좀 꺼져봐. 아, 아니 판정, 이것도 진짜 이상해. 저, 저 경비 나 붙잡는 판정도 너무 이상해. 나을 거리가 아닌데 가끔씩 얘가 미쳐가지고 날 붙잡아요. 근데 너무 좋은가 봐. 아, 화장실 여기 왜 이렇게 넓어? 저거야? 저거 아닌데? 아. 퍼펫이다. 오케이. 어이야이씨! 오! 뭐야 저 보자핀 죽는 거야? 쟤왜왜 왜 쟤까지 난리야? 빨리 빨리! 절대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돼이 짓을 다시 해야 돼. 안 되지 않아? 이거 너무 넘어가... 아 우야 깜짝이야. 나나 꺼내 줘. 어 됐다. 아 어, 다시 점프 안 하리. 깜짝이야 씨. 진짜 판정이 이상해. 이상한 거 추성이야. 이 프레디 게임. 어이 놀래라 이씨 잠으러 오는 줄 알았네 뭐야 그러면 저기 있는 커다란 구멍도 그 뭐야 뮤직맨? 걔가 돌아다닐 수 있는 구멍이겠네 아딱 봐도 각 나오죠? 여기 나오게 생겼죠? 이거 스위치 누르면 여기 나오겠네. 어, 그렇지. What the fuck?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목소리> 에에아오이씨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오 됐어? 됐어? 세이브된다 와 세이브된다 와아 근데 프레디가 진짜 게임만 진짜 개같이 만들었지 나머진 다 괜찮아 디자인, 맵 디자인이나 이제 연출 스토리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게 배드엔딩 대충 만든거랑 버그 잔버그 너무 많은거랑 최적화 안돼있는거 그니까 러 게임 시스템적인거 빼고는 다 괜찮아 <웃음> 다 괜찮아 나름 이제 여기다 머리를 넣으면 되나요? 넣었다 요. 어? 뭐야 이거? 갑자기 왜 불투명해졌어? 아이 고치는 거 보여줘 아이씨 그래픽팀 일하기 귀찮았나 보다 그래서 어디? 여기있다 어? 이거 아닌데? 어떻게 하라고 어? 그리고 왜 상자 먹은거 저장 안됐었지? 아 죽었구나 내가 뭐야야얘 머리통 먹었어 내, 내 인벤토리 있나? 언제 먹었노? 테이블에 패스있다고요? 아, 시큐리티패스 있네? 레벨 몇 자리야 레벨 몇 자리인지는 알려줘야지 7이네요 7 그러니까 이거 못 보고 지나치면 어쩌려고 아니 근데 시큐리티패스는 그거예요 보너스 못 먹어도 스토리 상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제 숨겨진 곳을 못 가는 곳 했으니까 이제 가자 뮤직맨 안 따라오지? 아 편안.. 솔직히 난이도가 좀개 같기는 해도 이 정도 연출과 함께라면 나쁘지 않아 이, 이번 스테이지는 개인적으로 좀 즐거웠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좀 그런 스토리였으면 좋겠어요 저 아직 엔딩을 하나도 안 봐서 스토리를 전혀 모르는데 알고보니 그레고리 이 주인공도 로봇이었던거지 애니마트로닉스였던거지 최첨단 애니마트로닉스 왜,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그 뭐야, 래빗 있잖아, 그... 그, 그 토끼 걔가 가까워지면은 시야가 막 지지직거리잖아요 그게 인간의 시점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이 거기까지 생각 안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이이어 있더라. 어. 상자는 못 참지. 어? 여기 처음 보는 곳이 있네. 이 카드 되면 탈수 있나 봐. 와, 여기 범퍼카 시설이 있어요. 재밌어 보인다 여기 좀 보고가자 에? 여긴 또 어디야? 에? 에? 에? 여기 또 쥐.. 쥐소리가 나냐? 에? 일단 저기 문부터 어, 고장났어 우리 루트 안그래도 잘 타고 있었으니까 좀 보고가자 요즘에또 따라오겠다 뭐야 왜 불타고 있어? 뭐야? 뭐야 왜 불타고 있어? 뭐 여기 불 났어? 뭐야 이게 나또또 또 이상한 루트 타버리는거 아니지? 여기 나중에 와야되는거 아니지? 아니 길이라도 그럼 막아놓든가 아니지? 그냥 히든.. 히든이지? 뭐야 이건 오..오..나중에 뭔가 다른걸로 보셔야되나봐요 그냥 다시 와야되는 곳인가봐 각각에 막아놨네.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다. <웃음> 어, 또 루트 꼬일뻔 했죠? 저기 안 막아놨으면 자될뻔 했죠. 어, 불 타고 있어서 내가 잘못 본 건가 했는데 불이 붙어 있었네. 뭘까? 어, 궁금해. 어, 이런 거,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너무 궁금하죠? 저기가 왜 불이 났을까 그리고 저 뒤쪽에 뭐가 있을까 스포라서 말 못하는데 엔딩과 관련된 지역이라고? 충분히 스포야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어 이거 진행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돼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입을 닫고 있는다 실시 내가 혼수해도 된다고는 했지만 스포는 안돼 몬티 풍선 가방 근데 이거 모아서 뭐해 우리 어차피 안 읽을 거야 이, 이 지퍼백은 메시지란 말이에요? 다 영어야 다 영어, 이거 한글 정발되면 다시 할 거거든요? 아, 안할 수도 있어요 너무, 너무 최적화가 거지 같아가지고 스트레스 극한으로 받을 것 같아서 어차피 안 읽을건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한글 번역을 할까요? 그.. 뭐야 정식 한글 정발은 안해도 한글 패치는 만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 그러길 빌어봅니다 한교라가 불가능한 게임도 있기 마련인데 이거는 텍스트 형식이 잘 돼있어서 그래도 쉽기는 할거예요 상대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는 있을거야 계단 못 올라가냐? 아 너무 궁금하다 여기 위에 뭐 있을까? 올라가게 해줘요 여기 잘 막아놨네 진짜 볼까? 아 이거 잘하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하못 넘어가 그와중에 록시 소환냈는데 나 못본거 알아? 갔냐? 아니 날 보고 뛰어와야지 왜 옆을 보면서 뛰어와 무섭게 안 숨었어, 임마 나 지금 미친듯이 달리고 있는거 안보여? 어디지 근데? 아, 저쪽이구나? 여기 어, 아닌가? 길을 까먹었.. 어, 여기 맞네 여기 있다 머리 됐다. 이제 록시의 눈을 취하래요. 오, 왜 갑자기 즐기고 있어? 어머, 록시.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예쁘다. 어? 뭐야, 무슨 배 아니 너너 너 차를 막을 수 있던 거 아니었어? <웃음> 아니. 아니 자신감 있게 뛰어내린 건 너잖아. 아니 달리고 있는데 왜아왜 <웃음> 아, 갑자기 개구물이 됐냐 이거? 아니 이렇게 허무하게 보낸다고? <웃음> 설마 날라올 줄 알았을까요? 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달려오면은 막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날라와서 <웃음> 으 미안하다 록시아 아나 솔직히 개인적으로 애니마트로닉스 중에서 록시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섹시해가지고 아니 눈, 눈 뽑아도 섹시하네 눈마저 섹시한 록시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렇잖아 아 근데 너무 허무한데? 아 나, 나 약간 보스전 같은 거할줄 알았거든? 어 록시아 이렇게 허무하게 갈 줄이야 나 자동차 운전 내가 할줄 알았어. 그래, 뭐. 세상에 이 아, 뭐야. 어? 뭐야, 놀라라. 아 놀라라. 아! 어 아! 보스전이 지금부터 시작이구나. 어이어 시작이야. 어어어 아 보스전. 오. 어어! 아! 이게 소리를 유도해서 이렇게 부셔야 되는구나. 대박. 아 이게 여기네. 여기. 여기 누구? 이거? 부셨다. 어 록시 울어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눈 다시 돌려줄까? 놔 록시가 지금 이제 레이저 안 먹거든요. 뭐야 왜 여기로 안안 들어? 아이거 걸어 다니면 들키고 기어 다니면 무르짜아짜짜자짜짜짜짜짜짜자짜자르자짜짜짜자자 잠겨있.. 어 됐다 아니 저 정도면 그냥 눈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자자자자자자 올라왔다. 이제 이제 눈 찾았으니까. 오 타워 가자. 몸이 커서 안들어가, 이거. 저기 세이브있다. 세이브하고 가자. 글램록 프레딘 점프가 안됩니다. 타고있는 상태에서 점프가 안돼요. 다리 임이 좀 약한가 봐요. 안돼, 어, 록시 진짜 마음 아프다. 근데 나 죽이려고 했잖아. 당연도 싸. 웨이디와. Camping with Fazbear automated staff will result in suspension of your membership. 실로 언제 돌아가냐? 또나길 모르는데, 아 메인 홀에서 그거 버튼 누르면 내려가지 집이 맞다. 맞다. 근데, 근데 여기를 내가 나중에 다시 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지금 록시 다 끝났잖아요. 여기 뭘까요? 한보고가자 아, 록시 웨이스 웨이. 나 이거 뭐 타는 건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타는 건줄 알았거든. 차 가지고 근데 그냥 끝나버렸어. 얘는 왜 경로가 똑같아요와 여긴 근데 경비 붓이 왜 이렇게 많아? <웃음> 와, 여기, 왜 뭐야 왜..왜 개판이 나있지? 여기 미용실인.. 가봐 와.. 머리도 잘라줘요? 뭐 없는게 없네? 별세개 엔딩이 필요한 조건 충족하러 가는 곳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 봐. 일단 보게. 어, 저기 뭔가 부서진 게 있어. 아이씨. 이 부서진 무언가가 있어요. 뭐야, 너 괜찮아? 너 여기까지 뛰어와 가지고 난리야. 어, 설마 골든 머시기 주는 곳인가? 여기. 아니네. 록시 자석이네. 뭐, 걸려도 뭐 소환되지도 않네. 어? 플레이가 돼요? 어? 뭐? 프린세스 퀘스트. 어? 대박. 어떻게 열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가? 철문은 안 열리는 것 같고. 티어로? 아, 좌클릭이구나. 그러면. Oh! How nice! 돌문은 안 열려요? 뭐야, 여기 빠지면 죽는 건가? 아, 막 다른 길이에요. 불을 켤수 있고, 불을 켜야 문이 열리네요. 아하, I got it. 뭐, 가까우지만 애들이 나 반응한다. 섀도우 본이를 따서 만든 것 같은데 지금이야. 어 물렸. 뭐야? A small key. This must open. What? 왜불 꺼지고 난리? 아, 여기구나. <웃음> <웃음> 어, 이거 뭐데 어, 어, 어, 어, 어, 이들막 컨트롤해요. 다른 곳이에요. 여기가 오케이네스 이지 이지 뭐지? 양, 양쪽 중에 한곳에갈수 있군. 왼쪽은 완전 막혀 있어요. 저 보라색 상자 뭐지? 전장 미니 게임인데 본편보다 재밌어. 아까해. 표 야, 불이 없어.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아, 어, 나갔다 죽는 건가? 이대로 죽는 건가? 아, 순서대로 해야 되는 보다. 야 다섯개로 최대 체력이 올랐네요 풀로 채워주기만 해도 감사감사인데 이럴수가 최대 체력을 올려주다니 정말 훌륭한 갓개미로군 어? 여기가 거기로군 열었다 이상한 키 이걸로 무엇을 열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게 바로 여기겠지 하지만 난 오른쪽으로 왔다 스바라시 네. 아, 으, 아이씨, 아, 여기 왜 잠겨 있어? 나중에 다시 와야 되나? 아, 바로 보스전 갈걸 피가 달아 버렸어. 왜 바로 옆에 있어? 나 여기 오른쪽 간 적이 있어? 아, 오른쪽 갔었구나. 아, 바본가? 자, 갑시다. 괜히 가서 두대 쳐맞고 왔네. 어, 뭐야? 뭐야? 어, 나 점점 멀어져, 시야가. 어, 뭐, 뭐라는지 모르겠어. 뭔데, 뭔데? 어, 안 돼! 리겜 구라야 나가 다시 될 줄은 몰랐어요 딱히 뭐 도전 과제가 열리거나 그러지도 않은데? 음, 음, 뭐, 뭔가 다른 아이템을 준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입이 근질근질하다고? 그럴때는 자기 주댕이를 세게 때려요! 그럼 좀 근질근질함이 사라질겁니다. 말을 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때려! 슈즈가 뭐야 이거? 점프력 업그레이드? 그, 그런거일 리는 없겠지? 즐길 건다 즐긴 거 같고 <웃음> 록시 너무 예뻐요. 뻥. 이게 안 넘어가지네. 아이씨 넘어가게 해줘. 한정 진짜 짠해. 장실이다 록시 왠진 모르겠는데 희쁨이 닮은 것 같다고요? 둘다 섹시해서 그래 어? 저기에 계단이 있어 굉장히 수상하게 생긴 계단이 있어 옷! 옷! 뭐지? 이쁘고 록시 피나타 아 귀여워 이런 거 진짜 팔면 약간 소장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거 진짜 고작 히든 이거 하나 먹으려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약간 휴게소가 은 곳인가 봐요. 실제로 굿즈 팔아요? 아주 뽕을 뽑아먹네. 게임은 개떡같이 만들고. 굿즈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있어? 어? 여기 갈수 있는 데인가? 못 가겠지? 여기 문이 있는데. 완전 막아놨어, 여기 쟤는 왜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따라가보자. 루트 따라서 움직이네 어? 여기에도 뭐가 있네? 촬영 장소인가 봐와 록시 여기서 메이크 업도 해? 대박 아 이거 뭐..무슨 화장품 광고하는 데가 봐요 미쳤다 귀여워 이쪽을 본적이 없죠 제가 이쪽도 한번 봅시다 어? 여기는 그 썬.. 썬드랍이랑 문드랍 만났던 곳처럼 공이 튀지 않네요 딱딱하게 굳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래픽 진짜 개성있게 만든 거 봐봐요. 와,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이게 뭡니까? 아, 근데 저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어. 많이 피곤했겠지? 웹디자인팀. 어, 나름의 최적화. <웃음> 아이씨 좀 최적화하려면 제대로 해주지 저것만 최적화해서 뭐하냐고 다 봤는데? 여기가 별 3개를 얻기 위한 히든 장소라고? 난잘 모르겠어 뭐 하다보면은 그 조건을 알게되고 여기를 다시 오게 될지언정? 일단 난별 3개는 안모을거니까 록시 나 볼거 다 봤네 요 여기가.. 아! 진짜 렉 미쳤네 이거 이렇게 가면 되지 <웃음> 무대 중앙으로 이제 록시는 더이상 돌아다니지 않겠네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만날 수 있는 적은 저..뭐야 몬티! 몬티랑 뮤즈맨 뿐인가? 이거문 뭐, 내는걸.. 엔딩이 코앞이라고 치카! 치카...는 실질적으로... 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약간... 뭐라고 해? 경비한테 걸렸을 때? 그냥 돌아다니다가 경비한테 걸렸을 때... 소환할 친구가 없을 때 대신 나와주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해야 되나? 문드롭은 이제 스토리 진행할 때 지금 몇 시야? 시간이... 나오나? 안 나오네. 이제 챕터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나와 주는 친구. 업그레이드 줍시다 Welcome to Part o u l a u p g r a 실이 p r e p a r i n Let's begin by removing Freddy's face. Press Freddy's nose to remove skull housing. 코를 움직이라고. 코를 눌러서 얼굴을 벗겨내래요. Carefully detach the ocular connector.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어, 나못 봤. 나! <놀람> 아! 그래 이렇게 죽는 것도 한번 봐야지 아까 세이브 했었으니까 괜찮아 아이 프레디가 화가 많네 <웃음> 야 이거 고작 실수 한번 했다고 바로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굴 들린 상태로 나를 자잘 봅시다 팔노빨 오케이 okay, 좋아. 어이지 확실히 난이도가 좀 있다. 눈을 이제 교체를 해줍니다. Great. Plug the replacement eyes into the open eye sockets. <목소리> 뭐야, 록시 눈 꽂아주는 줄 알았더니 똑같이 생겼는데? 맞지. It is time to close the faceplate. 이제 얼굴을 덮어주면 돼요. 됐다. 마지막. 어눈 움직인다. 좀..살짝 빗나가게 눌렀나? 파란색도 눌리는 판정이었나봐 아 진짜..다 와가지고아좀 정확하게 누를걸 천천히.. 아니 근데 소리 나는거는 노란색 버튼도 소리였는데.. 진짜이 판정 너무하네.. 오케이? 이거 빨간색만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확률적으로. 하지만 어림도 없지. 끝났다. 아 좋아.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레고리의 팔. 끝났니? 감마 높이니까 방이 진짜 밝아 보인다. 너무 좋고 끝났냐? Finish. How are your new eyes? I a 때. d time a j i me. c o t t o l t h e r s an a c c i d e n r o u eyes t o see things no one else can.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을 록시의 눈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한번 m o 타 t a 어, 곧 6시래요. 열아 빨리. 아, 어, 어, 온다 온다. 문드롭이 온다. These eyes are 말하지 말고, 하아악! 그 누구도 나에게서 숨지 못해! 어, 왜안 타져, 이거? 왜안 타져? 6시까지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지금 리차지 스테이션이 전부 다 꺼진 상태여서 그 누구도 당신을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밖으로 나가세요. 라네요? 근데 지금 버그 걸려서 이가 안 눌려요? 어떡하죠? 이 갓겜 또 지금 하, 한타까리하네 진짜 미치겠네 아아.. 왜.. 왜 이러실까.. 왜.. 어? 이제 눌리지 않을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됐어! 오오!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아 ESC 누르니까 풀렸어요 버그가? 정말 다행이에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뭐야 이건 아 이제 안내문 지금 닫았어요 문, 문 열어줘요 문 뭐야 뭐, 뭐가 잘못된거지? 아, 프레딜 불러야 되는 건가? 아니, 내 이거 엘리베이터 없어도 되는데, 록, 시 록시는 열릴 거야. 록시는 열릴 거야. 어, 열리네.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52분? 52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너무 늦, 늦 늦은 것 같은데, 지금? 아, 왜 걸려. 안돼 안돼 너무 오래 걸려 미친거 아니야 53분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문열어줘자 <웃음> 마음을 비웁시다 자, 됐어요 저희 그렇구나 끝났구나 아니 이게 미친 엘리베이터가 한번 타면 내리, 내리질 못해 이게 말이 돼요? 죽어요 아 그래도 혹시 몰라 어, 지금부터 길한 번도 안 잃고 빠르게 달려가면은 할수도 있거든요? 5분 남았어요 오케이, 여기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맞나? 이게 여기 아닌것 같은데 어 여기 프레디가 필요하대요 프레디 어디있어 프레디야? 프레디야? 이 자식 왜 안와 헉! 여기 지켜보고 있어 너왜 여기 있니? 넘어오시라고요, 넘어오시라고요. 아까 텔레포트 잘했잖아요, 어딨어! 크레디아안 그래디 와. 크레디야, 제발. 제발, 포기하지 마. 올수 있어, 올수 있어. 아, 이 프레디 타고 갈 걸. It's 뭐야 이거? 오! 아, 문들어 구경하려고 가까이 갔다 죽었네. 아, 여러분 근데 길 아세요? 나 길을 좀 보고 올까? 아, 근데 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른 곳으로 못 가는데 맵을 봐보자고? 아니 어떻게, 확대 축소도 안돼 진짜 확대축소 안되는건 정말 이해 안되지않아요? 하... 여기가 메인홀이고 여기...가... 바깥으로 나가는곳인가? 그라운드플로어가? 어디가 밖으로 나가는곳이지? 2층에 입구 로비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요? 아 기억난다. 그럼 그렇게 돌아서 가야겠다. 네, 정석적인 루트대로 못 가니까 레벨 2로 빠르게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제 할수 있어. 가자! 오래오 a y 엉덩이 보여. 엉덩이. 프레디 엉덩이도 있어. 이 v e 천 o 인가 메인 홀에서 t 로 l 층으로 가가지고 엘리베이 h 를 타면은. i 가지겠죠. h hey, 반회사다반회사가 you know 어? 빨리 가래요, 이제. 문 열렸으니까. You would make a great security guard. Gregory, I think you deserve a reward. Go check the main stage. 메인 스테이지에 가면은 상이 있을 거라는데요? 필요 없어. 나, 나 이번에 또 죽어가지고 세이브 못하고 나, 다시 프레디 얼굴 뜯으면 난 진짜 널 죽여버릴지도 몰라. 메인 스테이지가 어딘데 근데? 이제 나가면 돼요? 프레디, open, 오, no, I cannot exit t 이 시설에서 oh, 프레디 나갈 수 없대. without a recharge station, my systems would shut down within 충전소가 없으면 한 시간 내로 꺼질 수밖에 없어서 벗어날 수도 없대요. It is my design. This. 어, 프레디 실망했어. d 절대 돌아오지 말래요. 내가 여기를 떠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지. 아쉽지만 맞는 말이야. 오케이, 야. 아, 프레디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나갈 거야. 안녕히계세요 아, 배드엔딩이니까 또 카툰으로 나오네. 그지 같네. 울면서 도망가네요 한참 뒤 뭐지? 너집 없어? 갑자기 노숙 생활을 한다고? 너 엄마 없어? 오! 페니가 별 하나, 이렇게 뜨는구나. 아, 엔딩에 저렇게 별 표시가 뜨는군요. 자, 이렇게 엔딩을 무사히 받고, 진짜 하차하고 싶은데, 이딴 엔딩 보려고 저희가 그 가진 곳에 가면서 계속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또 해야 하다니.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5편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 피곤해. <웃음> 5편에서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녹화 종료. <목소리>